자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바로 디오라마를 만들어볼건데요. 디오라마란 무엇인가. 디오라마는 죽은곤충을잘상태에 있는것처럼 즉 산것처럼 표현하는거죠. 어, 일단 여기 보이는것처럼 이게 바로 디오라마라는거고요 디오라마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바로 피규어디오라마, 뭐 인형디오라마,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곤충디오라마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제가 오늘 만들어볼건 바로 곤충디오라마입니다 자 먼저 일단 이 디오라마를 살펴보고 갈거고요. 그 다음엔 준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보죠자 이제 디오라마를 설명해드릴건데요. 여기 있는건 날아다니는걸 표현한 티론장수승댕입니다. 그리고 여기 아래엔 사슴벌레들인데 바로 싸우는걸 표현하고 있죠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붙어있는걸 표현을 했고요. 그리고 여기 아래엔 이렇게 청액기를 깔아서 제가 좀더 자연스러움을 추가했습니다. 자 여기 옆에는 뭐 인공풀 이런 거 넣어가지고 좀더 예쁘게 했고요. 그리고 여기 뭐 이건 내눈박이 사슴벌이라는 거예요. 뭐 눈이 네 개라고 하더라고요. <웃음> 그리고 뭐이 이 정도,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다 디오라마라고 해요. 자 디오라마 설명 여기서 마치고 이제 준비물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준비물을 설명해드릴 거예요. 먼저 첫 번째로 이건 통입니다. 통. 디오라마 통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안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모여온 케이스 어에 이렇게 잡혀주는 거고요 그리고 두가지 본드 저 본드를 두 가지 사용해요 목공용 본드하고 그리고 일반 강력접착제 이렇게 본드 왜냐하면 이런 건 바닥, 바닥재를 깔때좀 편리하고요 이런 건 사슴벌레, 다리, 몸통을 붙일 때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, 나무 같은 거는 사슴벌레가 이바닥이잘안 붙기 때문에 이런 나무 같은 걸로 좀 붙여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거 바닥재, 제가 바닥재를 쓰려고 하는건데요 보통 사슴벌레와 쓰는 아스판 패딩, 패딩 쓰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 비오라마에 사용될 곤충은 바로 페리왕 사슴벌레와 모니케이 톱사슴벌레입니다 이 두개체를 제가 싸움하는 것처럼 만들건데요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연안에 시작한 다음에 비오라마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지금 연화를 끝냈습니다. 연화를 끝내고 이제 수분을 빼야죠. 자, 수분을 빼겠습니다, 이제. 자, 이 정도면 다 빠진 것 같네요. 자. 이렇게 다 연화가 됐고요, 이제. 여기도 됐고. 됐고. 자 이제 바로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만들기를 시작해볼건데요 일단 첫번째로 여기 밑쪽에 패딩, 패딩을 패딩 깔아줄겁니다 패딩은 이렇게 목공풀을 이용해서 할건데요 자 목공풀을 일단 여기 전체적으로 다 발라줘야돼요 발라서 바로 이 패딩을 여기다 다쭉 깔아줄겁니다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발랐습니다. 패딩을 이제 깔아야죠. 이렇게 막. 보여주시면 여기 제가 이 발라놨기 때문에 딱 붙어요. 이게 살짝 눌러주셔도 되고 일단 위판은 이렇게 말르도록 기다려 보고요. 그 말릴 때까지 이제 바로 이 수피의 골충을 모양새를 만들어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바로 이 숲에다가 이제 곤충을 붙여서 모양으로 만들거예요 자 여러분 디오라마의 틀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아까 아까 만들어놨던 여기 바로 이거 있죠 이렇게 하고 이정도 이렇게 바닥틀과 이제 이렇게 넣고요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 그렇죠 이제 뭐 디오라마는 이렇게 하면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